당시가 유명해요. 중국도 여러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송나라는 뭐가 유명하고, 당나라는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인데, 당나라에는 주로 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당시를 모험 삼아 공부를 하는데, 삼천수를 드립다 외우는 <웃음>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만 다 외우면은 뭐가 통해도 통한다. 뭐 이런 관점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 삼백수라고 하는 책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삼백수 안에 들 정도라면, 굉장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태백, 두보, 왕유, 두목, 백거이, 뭐, 등등등등. 자, 오늘은 바로 상건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높은 지위에도 못 올라갔고. 근데 그 시에는 절묘한 구절들이 녹아있다. 그래서 상건의 시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써볼까 해요. 맑은 새벽 청신이라고 해요. 맑을 청 새벽 신입 고사. 맑은 새벽에 옛 절을 찾아들었네. 자이 이 시는 오원절구 형식이기 때문에 다섯 개씩 끊어집니다. 어떤 것은 일곱 개씩 끊어지죠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근데 지금은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정확히 말하면은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이 이제 많겠죠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는가 초일 아침해를 초일이라고 해요 처음 첫자 해일자 초일 조고림 아침 해가 높은 숲을 비추는데 높은 숲은 무슨 뜻일까요 울창한 산에 들어가면은 기운 좋은 무슨 나무들이 무지무지 굵고 높이 섰죠 그래서 그런 숲을 기운이 높이 서 있는 숲을 고림이라고 해요 그 숲을 비추는데 죽경 통유처 대나무로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그 오솔길은 그윽한 곳과 통하여 있고 그윽한 곳이란 건 뭘까요 선빵이겠죠 선빵 선방 화목심이라 선빵에는 꽃과 나무들이 울창하더라 이제 그림이 떠오르죠 자, 지금 네 구절을 얘기했는데 네 구절 다 풍경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풍경이 아니에요 이 시라는 것은 한 시는 풍경 속에서 느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제 곧 느낌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서경이 나왔으니 이제 서정이 나오겠죠 산광, 산빛은 열 조성하고 산빛은 새 성품을 기뻐하고 열은 기쁠 열자 여기서는 도치법에서 뒤집어 해석을 해야 돼요. 세의 성품은 산빛을 기뻐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명 공인심이라. 연목 그림자는 사람의 마음마저 텅 비워버리는구나. 그림자 속에 무슨 번뇌가 있고 옳고 그림이 있지 않겠죠?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거기에는 온갖 도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공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이 남았죠. 마지막 구절에서는 보통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한시에서는 한방 땅 때리는 일을 해요. 기승전결처럼. 만뢰 차구적이라 뢰는 소리뢰자예요. 세상의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천뢰, 인뢰, 주뢰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합쳐서 그냥 만뢰. 지금 저 아득히 들리는 차소리 사람의 소리, 새의 소리, 풀립의 서극되는 소리 그런 모든 것을 만에라고 하죠 차구적 그 모두 고요해져버린 그 상태를 말로 차구적이라고 해요 그럴 때 오직 남는 것은 유여 오직 유자 남을 여자종경 저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겠죠 거기서 종소리 땡 하는 그리고 경쇠소리 돌로 만들어진 악기죠 땅 하는 그 소리가 나는 악기로도 쓰고 절에서 어떤 행사에도 쓰는 그 소리인데 맑고 아무 꾸밈이 없죠 그 존경음만이 남아있더라 라고 이 시는 끝을 맺어요